사실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책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막 그냥 침투해 가지고 <웃음> 수학의 정석 시리즈도 여기 쭉 있는데요 수학의 정석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최신에 나온 그런 수학의 정석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초록색 커버의 수학의 정석을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3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교과서 내다버리기 였거든요. 사실 수학의 정석은 사실 다시 펴보기 싫어요.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학의 정석을 다시는, 다시는 펴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다 내다 버렸던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. 지금도 정석 옛날 거 많이 찾죠? 그래요? 옛날 게 없어서? 옛날에는 세 권으로 돼 있었어요. 정석이. 네. 집에 지금은 여섯 권으로 나오죠. 네. 조그만 거. 처음에 조그만 거. 네네. 공통 정석 있지. 아 한자로 된 거, 거. 한자로 된 거. 그래. 아. 그다음에 수일 정석 있지. 네. 한자로 된 거. 어. 수이 정석이 있고 그런데 아. 수일은 정석이 지금 없어요. 기해요. 수일의 정석이 없다고요. 그때만 해도 실력을 많이 봤어요. 아. 근데 지금은 수학을 하, 안 해요, 학생들이. 그렇죠. 기본으로만 해요. 맞아요. 기본으로만 하고. 그러니까 수을 찾으러 다니는데, 아... 저거는 2만원. 지금 6권이지요? 네. 6권이에요. 지금 6권이요? 얘는 6권이었는데, 네. 지금 또 바뀐 건 모르겠어, 지금 내가. 음... 지금 또 바뀌었어. 근데, 저 때는 3권이었어요. 3권만 하면, 이과는 3권하고, 문과는 공동경석하고 수, 일만 하면 문과야 돼. 아... 사실 수학하면 은 요, 요, 요, 요센 수학이 <웃음> 센 수학이 대세입니다. 요거, 요거, 요거 지금 저 멀리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꺼내보지를 못하겠는데요. 이 정확한 요 디자인과 요 컬러, 이센 수학 네, 고등학교에 상당히 아픈 수학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네요 저 고등학교 다닐때 개념원리랑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이 하이탑 참고서 엄청 많이 봤었어요 5차예요 5차 이거는 6차인것 같은데? 아니야 6차는 저쪽에 있어 요아 6차는 저쪽에 있어요? 7차. 아 저기 있다 응, 네.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가 7차인가 6차인가 그랬거든요 7차인걸로 기억하는데 성문, 종합, 영어도 여기에 쭉 있네요. 여기 맨투맨이 있는데 요즘도 맨투맨 보나? 요즘은 이렇게 문법 위주의 영어 공부를 안 해서 맨투맨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. 원래 찾으려고 했던 책은 와와 109나 MRK 같은 어린이 잡지였는데 그런 잡지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들어온 한 헌책방에서 옛날 교과서들 쭉 굴,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잠깐의 추억여행을 하셨던 분들에게 제 영상이 즐거움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사실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책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막 그냥 침투해가지고 <웃음> 들어왔음에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신 헌책방 주인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